안녕하세요. 마음 편한 삼성전자입니다. 간밤에 좋지 못한 미국 시장에 다들 마음 졸이셨나요? 다행히 우리의 삼성전자는 선방을 했습니다. 투자의 대가들을 보면 몇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재무제표를 잘 본다? 타이밍을 잘 본다? 둘다 어느정도는 조금 필요할 수 있지만 대가를 만들기에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첫째는 통찰력입니다. 통찰력을 어학사전에서 검색해보면 예리한 관찰력으로서 사물을 꿰뚫어봄 새로운 사태에 직면하여 장면의 의미를 재조직화함으로써 갑작스럽게 문제를 해결함 이렇게 나옵니다. 재조직화를 잘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 뉴스 등을 통한 상식과 본인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스토리를 잘 만든다는 것이죠. 두번째, 인내심입니다. 투자의 대가들은 간혹 남들이 보기에 이해가 안되는 투자를 하고 주변의 비난과 굴곡진 시황을 장기간 견디고 결국 큰 수익을 내게 되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분석과 본인의 투자 철학이 결합된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극도의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도 벤치마킹 해봅시다. 의외로 삼성전자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부족하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은 계속 오른다. 삼성전자 실적은 점점 좋아진다. 실적 대비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 사들인다. 주가는 오른다. 실적은 더 좋아진다. 실적 대비 주가는 저평가다. 사들인다. 주가는 오른다. 이거 반복이에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스토리는 이게 전부입니다. 어려울 건 없죠. 투자의 대가들이 엄청난 수익을 내고 나서 주변에서 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 그때 거기에 투자하려고 생각했는데 나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근데 뒤늦게 후에도 어쩔 수 없습니다. 강한 자기 확신을 통한 실행력으로 실제 주식에 투자하고 힘든 시간을 견뎠어야 수익이라는 아름다운 과실을 따먹게 되는 것이죠. 투자의 대가들은 의외로 매우 상식선에서의 투자를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수익으로 이어지죠. 하지만 그 상식도 철학이 없고 자기 확신과 인내심이 있지 않다면 속빈 강정처럼 얼마 버티지 못하고 매도하고 나서 나중에 상승하는 주가를 보며 아쉬운 목소리를 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삼성전자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주식을 하지 않더라도 연일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게 뭔가요? 바로 글로벌적인 반도체 품귀 현상입니다. 자동차 기업들이 반도체가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라인을 줄여 감산을 하고 IT 공룡기업들은 서버 증설로 인해 서버 디램의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며 정작 세계 탑티어의 반도체 생산기업인 삼성전자조차 스마트폰에 탑재할 반도체가 부족하기까지 연초부터 눈물 없이는 못볼 상황들이 난무하고 있죠. 게다가 이런 상황도 모자라 NSP, 르네사스의 화재와 자연재해, TSMC의 가뭄으로 인한 위기, 기상이변에 의한 미국 내 파운드리 공장들의 휴동까지 반도체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싸면 안 사면 되지 않냐 아, 조금 천천히 가도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도 IT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전기차 시대로의 발판을 마련할 시기며 이 IT 기업들은 서버 증설로 클라우드 시장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조금 비싸다고 한 발짝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세계 스마트폰의 3위까지 갔었던 LG 스마트폰의 위험은 대단했죠 사실 LG 스마트폰의 폐망의 이유는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를 뽑으라면 이거라고 봅니다 피처폰에서 끝까지 꿀같은 수익을 빨아먹다 시장에 늦게 진입했고 진입했을 때는 이미 애플과 삼성의 양강 구도가 굳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 사이에서 살아남아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23분기 연속 적자를 못 견디고 사업을 철수했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선점이 중요한 것이죠. 특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주요 변곡점들에서의 시장의 선점은 수익을 가져다 줄 미래의 고객과 브랜드 이미지에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그렇다 보니 반도체가 아무리 비싸져도 비싸게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간단해요. 미래에 쌀 반도체. 여러분들이 쌀 가격이 오른다고 안 사먹을 수는 없잖아요. 조금 줄일 수는 있겠죠. 근데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세계는 반도체 대란입니다. 대형 IT 기업들은 반도체 가격이 더 상승하기 전에 재고를 최대한 쌓아두기 위해 패닉바잉을 하고 있고 중국의 IT 기업들은 미국에서 가한 수출 제재로 더 이상 반도체를 구하기 힘들 거라 내다보고 아예 반년치에 가까운 반도체를 사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인텔 200억 달러 하나로 22조, TSMC 300억 달러 하나로 33조, 삼성전자, 미국 파운드리의 20조, 국내 평택 P3에 50조 등의 엄청난 투자로 반도체 삼국지가 심화되면서 약소한 반도체 기업들은 투자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반도체 품귀 현상을 내년까지 내다보게 하고 있는데요. 투자와 별개로 실적은 현재의 캐파로 설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결국 크게 오를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투자자 여러분, 4개월 행보했다고 횡성전자인가요? 지금의 상황이 왠지 데자뷰 같지는 않나요?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3월 폭락장에서 삼성전자를 매수했던 개미들이 모두 웃지는 못했습니다. 7월, 8월이 되면서 주변의 주식들은 다 오르는데 삼성전자가 길게 행보를 거듭하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팔고 떠났습니다. 당시에 대부분 평당가 5만원에 사서 5만6천원에 팔아버린 것이죠. 그리고 9월부터 21년 1월 중순까지 무섭게 올라갔습니다. 분명 두 기사는 같은 시기에 작성한 것 같지만 하나는 21년 4월 18일자 기사고요 다른 하나는 작년 7월 27일자 기사입니다. 비슷하죠? 어, 오늘따라 이 한마디가 문득 제 가슴을 때립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상 마음 편한 삼성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